뚝하,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뚝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해외 직구 많이들 하시죠?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의 실수, 뭐 대륙의 실수와 같이 샤오미와 같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뭐 해외 직구 중국 제품이라든지 미국 제품, 뭐 일본에서 바로 뭐 직수입한 제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 직구를 했을 때 조심해야 될 점들 혹은 주의해야 될 점들 아니면 기초 상식들을 갖다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프로 직구로라면 은 다들 아실만한 내용이겠지만 어, 처음 직구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제품들을 무조건 싸게 구매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 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흔히 범하게 될수 있는 실수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배송대행지 라는 겁니다 어, 흔히 배대지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처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들으시는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 하시겠죠 뭐 배로 뭐 제품을 띄우는 건가 뭐 저도 처음에 그런 건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송대행지 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제가 제품을 하나 살려고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카메라를 살려고 하는데 이 카메라 회사가 미국에 있는 카메라 회사가 한국으로는 직배송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직배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지역으로 어떤 업체로 배송을 해서 이 업체가 국제 특송이나 화물 특송을 이용해서 모아서 한국으로 한 번에 모여줍니다 이런 걸 배송된지라고 대 합니다 어 그러니까 한, 좀 짧게 표현하자면 배송 직배송 안 되는 걸 이제 다른 업체에서 한번더 받아서 넘겨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는데요 이런 배송대행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잘 골라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유명무실한 업체일 수도 있고요 사기업체일 수도 있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거나 수수료가 너무 싼 곳의 경우에는 또 물건을 함부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물건이 뭐 분실이 된다든지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아봐야 되는데요 어 그거에 입각을 해서 몇 가지 주의점들을 나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대접업체 같은 경우에도 기업임으로서 뭐 이윤을 추구를 하겠죠. 곧 수수료라는 금액이 들게 되는데, 뭐 미국을 예로 들자면 지역별로 상품별로 소비세율이 다릅니다. 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판매세나 소비세를 둘다무는 지역도 있고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판매세만 물기도 하고 소비세만 따로 물기도 합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배대접업체 같은 경우는 뭐 델라웨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에 있는데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판매세가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판매세 대신에 뭐 수수료와 뭐 배송료 이런 이 정도만 물고 제품의 가격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 업체나 골랐을 시에는 제품 원가 플러스 배송료 플러스 세금 플러스 수수료가 포함돼서 국내 최저가보다도 비싸게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배대지 업체라고 해서 맹신하지는 마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따져서 어, 국내 최저가랑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이득인지 손해인지를 따져 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물 보험이라든지 현지 승인 업체라든지 입도문이 탔다든지 유명한 업체 이런 업체들을 위주로 고르셔야 되는데요 뭐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상당히 화물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 건너오고 뭐 하늘 건너오는 거기 때문에 화물이 분실되던지 파, 파손이 됐을 때 내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현지 지역에서 불법인지 아닌지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외 직배송이 가능한 경우에도 때로는 이렇게 배대지보다 싼 경우, 배대지가 좀더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좀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 두 번째로, 자, 이렇게 구매 준비를 완료를 하셨다면, 배대지 업체까지 알아보셨다면 개인 고유 통관 부호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개인별로 가지는 통관 부호예요, 말 그대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해외에서 물품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어, 내 개인 통관 보호가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물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쉽습니다. 관세청에 들어가서 바로 이 개인 통관 보호번호를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면 해외 직구나 뭐 구매대행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쉽게 쉽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입력만 해주시면 은 그걸 통해서 내 물건이 어디 있고 뭐 부가세는 얼마나 매겨졌고 관부가세는 얼마나 매겨졌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매 대행을 했을 때 통관 보호료가 되는 문제, 뭐 언더 밸류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언더 밸류, 즉 저가 신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부가세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기 위해서 원가와 다르게 제품값을 다르게 신고하는 거죠. 뭐좀더 낮춰서 신고를 하는 건데 어 일반적으로 직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다 싼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홀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엄연히 이러한 세금 관련된 이런 책임은 모두 구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판매자가 잘못 신고하고 판매자가 관부가세를 포함을 시켜놓고 이제 이 돈을 다 먹는다 해도 이런 책임들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구매자에게있기 때문에 꼭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구매대행으로 인해서 직구를 편하게 할수 있게 된건 사실입니다. 뭐 크게 미국 달러로 얘기를 했을 때 150달러 이하는 연세통관,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과세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온 제품 같은 경우는 200달러 미만의 경우에 제품이 면세가 되고 이상 초과된 경우에는 과세가 되고요. 자, 우리가 직구하는 물건들이 150달러 혹은 200달러를 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당연히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를 됩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구매가격을 일부러 낮추어서 신고를 한다든지 구매대행업체 즉 판매자가 관부가세 포함이라 안내를 하고도 실제로는 판매자가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실제 판매가격 이하 혹은 150달러 이하로 제품 가격을 고의로 낮춰서 신고하는 것을 언더벨류즉 그 저가 신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크게 이세 가지는 통관 보류되었을시 관부가 씨를 지불하고 상품을 수령 을 받거나 물품을 반송하거나 이런 절차를 걸쳐야 되죠. 하지만 구매자 본인이 언더벨류를 요청했을 시에는 물품가의 세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되니까 꼭 이런 일은 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단 구매자가 꼭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판매자가 이제 뭐 파, 상품 판매 목록에 뭐 관부가세 포함, 이런 말을 포함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요즘 보이는데요. 어, 근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매자들에 대한 노이즈가 낀 뉴스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구매를 하실 때 어, 내가 혹시 이런 구매대행 업체에서 물건을 사고 있지는 않은지 뭐 종종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요즘에 크게 무, 무리를 빚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를 크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해외 직구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 꼭 찾아보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직구에 필요한 세가지 상식 배대지부터 언더밸류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뭐 프로직구로라면 잘 아실 거고 뭐 초보직구로라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일 겁니다 뭐 제품을 저렴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내가 얼마나 안전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똑똑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직구를 하심에 있어서 필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이세가지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뚝테크는 여기까지고요. 모조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확인하시고 피해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뚝테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박!